이번 영상은 영상의 비율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 영상은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에요 스마트폰을 가로로 이렇게 파지를 하고 촬영을 하는 이게 너어을 거야 미용 일로. 뭐 이렇게 가로 영상으로 찍히잖아요 그죠 세로로 들고 찍으면 세로 영상으로 촬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편집을 해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영상을 올리는 매체가 어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리스 라든지 틱톡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화면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비율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영상 소스를 하나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새 프로젝트에서 어, 아무 영상이나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영상이 16대 9였다면 영상은 16대 9로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영상처럼 분명 세다 한 대씩 몽골이 갖죠. 마음 야, 방금 이 영상은 세로로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어떤 영상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비율이 결정돼 버립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가로 영상을 가지고 오고 싶다. 뭐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얘를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가로 영상이 들어왔죠. 자, 얘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메뉴에서 끝으로 쭉 가면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포맷이란 뜻인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맞추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맞추기란 말의 뜻은 제일 처음에 가지고 오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율에 맞춰서 나머지 영상을 가지고 올때이 영상 만약에 뒤에다가 다른 영상을 갖다 붙인다, 쳐, 붙인다면 다친이 영상 뒤에 붙는 영상도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영상의 비율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16대 9에 얘가 들어가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을 내가 인스타그램 릴세 올리겠다. 그러면 9대 16으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쇼트에 올리겠다. 그러면 유튜브 쇼트도 9대 16의 비율을 지원하니까 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형식을 눌러서 맞추기가 아니라 9대 16 내가 원하는 비율로 바꾸면 돼요. 자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어 피드에 올리겠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피드는 4대3도 지원하고 1대1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세로로 약간 긴 3대4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누를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검은 부분이 있죠. 이 검은 부분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원래는 얘가 16대9였어요. 그러면 검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죠. 딱 맞다는 뜻이에요. 틀과 영상이 맞다. 자 그런데 틀과 영상이 맞지 않은 9대16을 골라 버리면 틀의 형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까만색에 내가 가져온 영상을 보여주는데 얘를 어 스마트폰이 지 마음대로 잘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니 캡컷 이 프로그램이 지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다 보이는 조건으로 정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나는 위아래로 검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꽉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을 터치를 한번 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청록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때 화면에서 손가락 두개로 이렇게 벌려주면 어, 가로 영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좌우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촬영했을 때 어, 카메라의 가장 가운데 찍혔던 부분들은 이렇게 잘 보이는데 가장자리 찍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연달아서 붙였던 세로 영상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원래 비율이 9대16 이었으니까 딱 맞게 조절을 하지 않아도 딱 맞게 들어가겠죠 자이 영상을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1대 1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럼 1대 1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확대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이렇게 보고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이 까만 부분이 화면에 나오지 않게끔 주의를 하면서 딱 맞춰서 하든 약간 크게 하든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추고 나면 가로 영상이든 세로 영상이든 간에 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맞출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추겠다. 그럼 여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이라는 게한 장면만 보고 위치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맞춰가면서 어디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밑에 좀 잘리잖아요. 그죠? 예, 나는 글자를 안 잘리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얘는 이렇게 보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게이 사이즈를 조절했을 때, 비율을 조절했을 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영상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법인데, 비율을 재조정해버리면 분명히 잘려나가는 부분이 존재해요.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위아래 까만 부분이 나오거나 좌우에 까만 부분이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득 채워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부터 이 영상을 찍어서 어디에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찍으셔야지 촬영본과 편집본의 비율이 안 맞아서 나중에 영상을 올릴 때 손해보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영상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영상의 비율은 대메뉴에서 제일 뒤로 가면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형식을 눌러주면 여러가지 맞춰져 있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그거 하나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비율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